지난번에 그 본바와 같이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류는 어떻게 유대교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이고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소유한 인물로 평소에 백성을 구제하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주력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넬류의 평시에 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고넬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집 하인 둘과 동졸 하나를 택해서 그들에게 자초 지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하여 길을 떠나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요파 성읍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려고 그 해변에 있던 그 피장의 집에 그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시간이 오전 무렵이었습니다. <웃음> 그날따라 베드로가 시장에서 사람에게 음식을 시켰는데 그러던 와중에 비몽사몽 간에 또 희한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이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 잡아 먹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간의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자라 유대 문화 속에 안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음식물 규례나 뭐 그런 걸 철저히 지키, 지키고 오던 토였었는데 그런 어, 토대에서 그걸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먹지 않겠다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깨끗게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시면서 먹도록 재차 요구하셨습니다. 무지한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제 몇번 있은 후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즈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양쪽에 한계가 있는 고넬료와 그 베드로에게 계시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일들이 성신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진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는 질서 있게 그리고 아주 순차적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또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구장에 사울의 회심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광야에 가서 시간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웃음> 그 다소로 고향 다소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웃음> 그 고넬류 어그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되는 상제. 현대말로는 타르수수인데,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약 10년 동안 보내게 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그 사이에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성신이 임하시면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를 나타내 보이면서 그 이방인들이 또 어떻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해가지고 그 구원에 그 보편 구원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쭉 순차적으로 써나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누가가 이 본문을 써나가는 것은 이 사건을 배열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계획, 하나, 성신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그 일을 순차적으로 써 나가고 있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어 사역을 그, 하게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해 가지고 주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여진 그런 주님의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차서 있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속에서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아주 유대교인들보다도 아주 더 신비한 유대교의 본질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성신을 받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도 한계가 히브리적 사고 안에 갇혀서 한계에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양, 양쪽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주님이 이제 뭐,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웃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교회를 그 오순절대 성신 강림으로 창설하시면서 이제 점차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돼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형성돼 나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웃음> 그런 면들은 사실 김홍전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에 아주 큰 그림으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음. 음.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표현대로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비몽사몽 간에 본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동일하게 그에게 게시되었지만 베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한 것은 아니고 자기 수준에서 그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갈등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인의 이야기에 무관심한 그런 의심이 아니고, 이게 과연 어느 뜻인가,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의심은 아니고요.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레위기 11장의 규례, 음식물 규례가, 규례의 본의가 뭔지, 단순히 그걸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에,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잖아요. 그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다 지향하고 나가고 하나님 이 언약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들의 일인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신으로 성취해 나가시면 그 일이 이제 그 본위가 그 본의 가운데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의를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또 성신에 충만한 가운데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그 유대적 습관 가운데 고착된 게 있어서 그 내용을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아무튼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배드로를 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할 점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상대의 생각에 대해 함부로 논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런 식으로 그 지식을 써 나가지 않으셨다. 자기의 생각의 성장의 배경과 그 도, 고통을 아는 자들은 다른 이가 자기 이전의 자기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의심하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함부로 해코지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 수준에서 함부로 논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경험했던 일 가운데 나오는 거면 이제 그걸 볼줄 알면 배려하고 기다리고 그 자기가 실패했던 길을 걸어오지 않도록 안내를 할 거죠. 자기는 잊어버리고 말이지, 자기는 괜찮아서 뭘 아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너 그래갖고 못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를 양육해 가시는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그런 거예요. 아, 주님이 밀어붙여갖고 너그 동안 내가 몇 번씩 보여줘도 그걸 모르냐,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그 죄인의 형편과 수준을 다 아시고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일을 스스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랑을 나눕니다. 조금 들어서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이게 알은 섬김을 위한 알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못된 거죠. 좀 자기 스스로 아는 것처럼. 그것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 뿐이에요. 우리도 뭐 베드로와 별반 다를게 없는 존재들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무튼 그 연약한 자들을 그 낮은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데 그런 토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4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요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게 주님, 주, 우리, 우리를 교회 아로서 세워가실 때요, 도매금으로 막 묶어서 가시지 않잖아요. 각자, 각자 그다 살피시고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길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뭐 아는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 그러면 안돼 <웃음>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준을 아시고서 그로하여 주님의 뜻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의, 그를 배려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웃음> 물론 베드로의 의심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는 의심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이제 고쳐 가실 때 어떤 그 배려를 하시면서 고쳐 가시는가 우리가 잘 해야 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의 한계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처소로서 지어져가는 그 일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로 베드로가 세움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고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 고넬료도 마찬가지 고넬료도 감동하시는 것이 그 일에 가담시켜서 그 자기네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간다. 이게,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서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 은혜를 누려간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걸 위해서 주님은 아주 입체, 육회공 입체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또, 환경을 다 만드시잖아요. 해필, 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의심할 때, 지금, 딱, 지금, 그때 딱,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종절 하나가 딱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게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사건을 섭리하시는지, 우리 다헤어릴수 없어요. 이 이런 걸 알아야 주님의 완전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웃음> 그때 마침 고넬루에 보낸 사람들이 피장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적합한 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게 뭐돈무지 이게 세번 보여주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참 고민할 때 그때 딱 마침 그 일이 있게 한 거죠. 아주 의미 의심하는 대로 빠져들지 않고 그 일의 진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점에 지금 고넬료의 사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페드로를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피장의 직업이라는 것이 가죽을 다루는 일로서 사람들에게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 사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인도 같은 데가 보면 그 염료 염색 가죽 염색하고 그런 가죽 그저 무두질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제일 하층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기에 엄청난 발암물질 뭐 엄청난 그 나쁜 물질들이 나오고 가죽을 염색하고 그 가죽을 오래 쓰도록 그 무두질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천민들 그러니까 아주 떨어진 곳이 그리고 가죽일에는 그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장의 집이 해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죽도 그 종류가 여러 가지죠. 악어 가죽도 있고, 일반 짐승 가죽도 있고, 또뭐 아주 여러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쓰는데 그 합당 아주 적합하게 만들려면 아주 잘 그걸 그 손질을 해야 됩니다. <웃음> 가죽도 그 이제 이게 사람 뭐 이런 거 이게 가죽이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왔냐면 가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원이 가, 가, 욱이 붙어가지고. 그, 가죽이 됐는데, 살가시란, 살가시란, 할때 그, 가지 있잖아요. 껍데기라는 그런 표현인데. <웃음> 그거, 이걸 이제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으로 무두질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해변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 집이 있다는데, 이제 한번 언제 이스라엘에 가면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무래도 이제 천대를 받는 직업이라 부유한 집의 환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길가에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 대문에서 뜰을 지나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피장의 집은 길에서 바로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가게 돼. <웃음>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집안 사람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부잣집 같으면 문에서 뜰을 지나가지고 한참 안에 있어도 밖에서 불러도 알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문 바로 앞에 집이 있으니까, 그, 문이, 집안이 있으니까, 밖에서 바로 소리를 질린 거예요. <웃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살고 있느냐고 바로 길가 문 밖에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정확하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반 사가들이 볼 때는 그 일이 무슨 중요한 일이 되겠느냐고서 역사적인 일로 취급하지도 않겠지만 성경조자 누가의 눈에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되어 차서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그래서, 그, 이런 마침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서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제이신 분께서 그런 일들을 외적으로 섭리하셔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우연히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독교 강연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지나가다가 저기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져서 머리에 부딪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신 분인데, 그냥, 어, 그냥 세상은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멀리서 뒤침지고 안 보고 계신 게 아니고요. 다 일일이 뭐돌그뭐 그, 뭐 모든 비저물들이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더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경계해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공연이 무슨 아 내가 교통사고 난게 내가 참뭐 그야말로 운이 없어서 겪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모든 일들을 그 우연이 아닌 걸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하셨는데 다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는 거죠. 시간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의심하고 갈등할 때, 그때 딱 저들이 도착해가지고, 배드로를 찾게 만든 거예요. 마침,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 그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결코 원망 불평하면 병을 걸려서 죽게 되는 것도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받는 거지요. 가난해지는 것도 부요해지는 것도 그그그 그, 그,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어떻게든지 이게 백신 맞으면 내가 그뭐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백신 맞아도 죽어요. 살라고 맞아도 죽잖아요. 아무튼, 그렇다고 맞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맞아도 미, 믿음으로 맞아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도 다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배려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이런 세밀한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논단하고 주장하고 만들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자식도 만들어보고 아내도 만들어보고 남편도 만들어보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실질적인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살피는 거죠. 이제 고넬류의 사자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찾을 때, 또 성신께서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뚜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바로 문 밖에서 사람을 찾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신께서 그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걸또 이제 주님의 실제 이, 이 음성으로 들, 들어 이해해 가지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원도 다니고 금식도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신 여기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성신님의 명령은 육성으로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내면적으로 울리는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택함을 입은 일꾼이 구속사 안에서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명령과의 차이에 대해 깊이 고뇌할 때 성신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문제의 해결을 받도록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사월이 부르심을 입어, 입을 때 저가 소리를 들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일꾼에게 내적으로 감동하시어 당신의 명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거죠. 들을 귀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님의 내적인 감동에 의한 말씀은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이 되었고 그일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진다는 원칙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감동, 성신께서 감동하시는 거는 개별적인 일과 관련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성신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혼자 뭐, 뭐, 뭐또 뭐 신비한 음성을 듣고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예언하고 뭐 계시하려고 그런 그런 식의 그 성신의 인도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무당이 돼요.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교회 아로서 행보에 나가도록 하신다. 그게 주님이 목표하신 일이니까 지금 지금 베드로를 감동하고 또 고넬료를 감동하는 게다 구속사의 진행과 관련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님의 높이 되신 주님의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그 경륜과 관련된 거예요. 개, 개별적으로 무슨 저 성신이 감동해 갖고 뭐 신비 체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아 이게 초점이 항상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그거에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 거짓 이적에 속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계시 받고 아, 지금 다 귀신같이 다 맞추는데 거기 가서 우리도 뭘좀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완전히 또 무시하는 이성주의자들은, 야, 주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성경 보고 잘, 저, 머리 써가지고 찾아가야 돼. 그래갖고, 뭐, 좀 신비한 거 찾으면 자기가 찾은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 신비주의자는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고 이성주의자들은 자기 꾀로 그냥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뭐 멀리 계시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의 머리가 자기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사와 아무 상관없이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미래에 대해 요구할 때에 성신이 임하시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성신께서 역사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아우 뭐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 뭐뭐 뭐 신비주의자들도 다 그래요, 이성주의자들도 다 그래. 그런데 그게 교회적인 인적으로 나오지 않는 성신의 인도는 다 가짜예요.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자기 자랑이고 결국은 자기 자랑이.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주 고약한 거예요. 성신의 인도는 그런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그걸 알아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신의 인도와 충만하신 역사에 대해 임미로 자기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일도 많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받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다 어떤 것으로도 보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지금도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기도원 얘기도 했는데, 성신 여기 나간다, 문 닫아라. 이제 여기 성신 받을 사람들, 뭐, 준비하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주는 것처럼. 성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신받아서 능력받아가지고, 어, 교회 일 한다는 거죠. 이 결국은 성신의 능력받아서 자기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주, 아주 악한 겁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그런 생각으로 성신을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 아주 그 고약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또 넘어갈 게 있는데 그것은 성신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19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은 보내기는 몇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가 몇 사람 보냈어요? 종졸 하나하고 하인둘 그럼 세 사람 <웃음> 이 내용은 보다 권위가 있는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인데, 신해산 사본이나 기타 사본에는, 어, 뭐, 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서 쓴 것을 보면, 11장 또 11절에도 보면, 세 사람으로 나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낼 때도 10장 7절에도 보면, 1사람 보냈고 11장 11절에도 보면 세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학자들은 세사람이 왔을 때한 사람은 종졸로 호의자로 왔기 때문에 실제 베드로를 부른 사람은 두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이론을 냈습니다 충분히 추측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베드로는 성신께서 직접 그런 일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을 의심의 마음을 접고 이제 지붕에서 내려옵니다. 금전에 본 환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라도 그는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오면서까지도 의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에 대해 확정을 하지 못했지만. 성신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옥상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 이유에 대해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본 환상과 하늘에서 내려지는 소리, 그리고 성신의 말씀하신 이것들을 연계해서 과연 이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그 답을 다 알, 알지 못하고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배울 점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신님의 인도에 대해 구속사의 원리 안에서 교회 아로서의 내용을 고사하고 그저 개인적인 행복이나 공리적인 생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소리로 들리는 것이나 완전한 것으로 나타나야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살펴본 일이지만 형신님의 인도라는 것이 구약의 의시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도의 가르침과 연속 손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보와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이고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목에 그 그것을 다알 수는 없지만 이전에 배운 계시와 관련이 있고 현재 교회 아론서의 실질적인 인도와 그 연관이 있다 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성신님의 인도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 이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게 안. 신령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 세 사람 방향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도의 실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아로서의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다 성신의 인도를 교회 아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도의몸민교회세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사역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에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합하고 연락해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 주님이 목표하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근 그런데 이것이 없는 성신의 인도는 다 가짜예요. 개히폼 잡는 거지. 폼만 잡는 거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어, 그, 확인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모르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네가더 낫니, 내가 더 낫니. 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의 그 한계와 제한을 철저히 알고, 주님의 일하심만 나타내는 사회예요. 그래야 그리또의 인격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리또의 통치가?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저 목사는 뭐, 마음대로 뭐, 떠들긴 떠드는데,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받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 그러면 이게 다 이율배반적인. 우리는 이상한 사회를 형성하고 가는 거예요. 아주 괴상한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새창 재창조된 그런 인격과 사역을 드러낸. 그러니까 <웃음>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서 그 이루어져야지 부부간에. 분녀간 부자, 모자지간, 모녀지간, 그리고 이, 이 가장 가까운 이 질서 속에서 서로 이 직분자를 존중하고, 이 직, 직분을 이게 교회의 직분은 사, 사회의 직분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존중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존중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그거를 외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무슨 직분을, 그, 우습게 알고, 함부로.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연약한데, 쓰임 받는 존재잖아요. 이건, 목사도 연약하고, 집사도, 다 연약해요. 다, 장로도. 다 연약하죠. 근데 성신의 인도를 받는 속에 서로 돕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성신이 다른 보혜사이잖아요. 성신의 충만함을 받는 거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돕는 나를 돕는 자, 주의 백성을 돕는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셨는데, 높이 되시고 나선 성신이 돕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진짜 돕는 자지. 가장 가까운 사회 속에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개별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자기, 뭐, 사업, 자기 미래 비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성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장 가까운 사회 속에서 못 누리면 회개해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 사회 속에 신뢰가, 약속에 대한 신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속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다 까먹으면 약속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 모임 자체를 우습게 알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동안의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온 실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신님의 인도에도 별 반응이 없고 순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와 의미만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성신님께서 쓰시고자 할때그 내리시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들여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 육에 속한 사람. 교회를 다닌 곳으로 자기 의의를 삽니다. 예? 네? 교회에 내가 뭐몇 년도부터 다녀고 주일 안 빠지고, 어, 어, 헌금도 열심히 했고, 안 빠지고. 뭐,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뭐, 그런 건안 따지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겪었는가 안 따지고. 그냥, 그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이방인들을 위한 섬김을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변질됐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세워가지고 이방인의 앞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원수처럼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될 존재고. 그러니까 내 것을 다 써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신의 인도를 받는. 그게 아닌 그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성신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소음만 갖는 거지. 그냥. 절대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한 번도 그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의 그 사랑의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 그냥 말씀을 듣때 그냥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만 자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나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에 불과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동적인 얘기 들으면 눈물 나잖아요. 에이,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의인, 의인들처럼, 상대적인 의인이지만, 자기 목숨을 희생해갖고, 그, 없는 자, 힘 없는 자들을 대신하면 눈물이라지. 근데 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그 정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눈물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의 색깔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수 없어요. 질이 다른 눈물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눈물은. 새롭게 현재적으로 개시되는 성신님의 인도에 그 무반응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리고 핑계하기를 자신의 손에 성신께서 더 완전한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요. 성신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지 내가 그걸 하지. 그리고 핑계하는 거니.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핑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통상적으로 성신께서 강단에서 내려주는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진전시키십니다. 성신님의 소리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자신이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현재적인 명령을 잘 이해해서 의심을 벗고 순종의 삶을 차례로 증험하고 나가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주님이 구원하신 목표가 있잖아요. 그 일에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서 그거를 성신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걸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가야지. 신비하게 무슨 소리가 안 들리고 무슨 환상을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다 확연하게 이해를 또 못한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인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라도 깨닫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내적으로 감동하셔서 찾는 사람이 왔다. 근데 지금 아직 그 의심이 다 고쳐지진 않은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한 한 걸음 가보니 가보니깐 지금 주님이 이제 진짜 경험하게 하시는 일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고치고 주님의 구속사 안에서 역할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나한테 뭐 완전히 뭐가 주어져야지 내가 움직여. 나 이거 이 의심이 다 거쳐지기 전에는 나 돈무지 알수 없으니까 나안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정 속에서 확신케 하시는 일들을 마음속에 믿음의 정서로 잘 간직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 지금 베드로가 그 주님의 감동 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이제 그 사람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타이밍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다음주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도하겠습니다.